천년이 옴니아 간다고 왔는데 그냥 물에서 한 시간 놀다가 집에 갑니다. 내돈내산 포상 휴가. 옴니아가 사바야로 바뀌었대요. 재충전. 재충전의 시간. 빠이빠이. 서퍼 천년. 네? 뭐야? 여기 럭셔리 체험기. 안녕. <웃음>